안녕하세요 야간짜TV 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진영관에 왔는데요 여기가 탕수육하고 간짜장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를 먹어보러 왔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실내로 들어서면 어, 한 10년 20년 전에 중국집에 갔을때 어, 보였던 그런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성남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양평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향수육이 참 맛있는데요. 특히 부먹직먹 고민하지 않도록 소스가 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식감이 눅눅하거나 하지않고 쫀득하고 어느정도 바삭함도 있어요 달콤 상큼한 소스는 과하지 않고 적당하며 튀김옷과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탕수육은 정말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어느 분께서 고추짬뽕도 맛있다고 하셔서 주문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국물은 시원하든 얼큰하든 담백하든 뭔가 묵직한 맛이 받쳐주는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원한 맛은 있는데 묵직한 맛이 없어서 제 입맛엔 맞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간짜장과 그냥 짬뽕도 주문했는데요. 어, 맛은 제 입맛에는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진영관의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78번길 6이며 주차장은 있으나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탕수육 맛집 진영관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